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어, 요즘 수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입철이니까 어, 면접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아 그래 우리 아이도 면접 준비 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 면접 장소에 가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펼쳐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겠죠 그래서 면접 긴장 푸는 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 장소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말을 잘할수 있을까요 음 이런거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 긴장을 하는가 내가 어떨 때좀 제일 무서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아마 전혀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조금 요만큼만 높이 올라가도 어지러워요 <웃음> 그러니까 계단을 한세 칸만 올라가도 어지러워요. <웃음> 어떤 느낌이냐면 음, 갑자기 누가 뒤에서 훅 잡아당기는 느낌이고 그 느낌을 받을 때는 정신을 약간 이렇게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이 사진 보시면은 되게 여유로운 척 앉아 있지만 이때도 한번 휘청했었어요. <웃음> 여기가 생각보다 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손을 손 부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이 돌을 받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웃음> 이 돌산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과연 내가 이 산을 올라가도 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내려오는 걸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서 멈출까? 어, 그만 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뭔가 대비책이 확실하게 있고 내가 내려올 수 있다는 라 확신만 있으면 내가 처음 어떤 질문을 받든지 간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답변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답변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의 정상은 뭐냐면 내가 이 답변을 시작한 이유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답을 하고 나서 다시 산을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내 답변이 자꾸만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우리는 전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유는 다시 못 내려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답변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답변을 할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질문의 핵심어가 있어요. 이 핵심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장래 희망이 뭔가요? 학교에 들어오면 무엇을 공부해보고 싶은가요? 모두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같은 답변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볼게요. 이 질문이 어떤 것을 묻는 질문인지 그 핵심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친구나 선후배를 사귈 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질문들은 지금 면접 장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나의 정말 성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성격으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 더 테스트해 볼까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인가요?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는 무엇인가요? 이질문에들으며 뭔가 비슷한 걸 묻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죠? 이때 진짜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취미생활,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면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요 마치 산에 올라가듯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목적지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준비한 답변을 그대로 똑같이 토씨한 틀리지 않고 답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면접의 질문은 언제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변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거나 수없이 꾸준히 연습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 때문에 판단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순발력도 떨어져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답변의 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준비하되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좌우명 딱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시는게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부터 쓰던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입니다 아 설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낸 일들이 꼭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마 오늘 비가 오지 않겠지? 설마 오늘 숙제 검사 하지 않겠지?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저에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설마가 사람을 잡지 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항상 되뇌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충 하지 않고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떠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제 좌우명처럼 작은 일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의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를 무엇과 연결을 시켰죠? 아, 나의 성실성과 근면함,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대비하는 그 능력과 연결을 시켜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좌우명이 떠올랐을 때아 내가 나의 성실함과 근면함이랑 같이 연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다 보내버리면 어때요? 어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잖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을 때 그것을 한번더 체크하고 확인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꼼꼼하고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잘 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질문을 내가 긴장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내가 너무너무 긴장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요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올라간 대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힘 풀고 자신 있게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 서